음.. 어? 왜? 미라게 스페자! 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인사동에서 하는 이제 미니언즈 특별전에 왔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정보를. 근데. 네. 여기는 인사동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안녕 인사동.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서 찍었어야 됐네. 여기서! 센트럴뮤지엄이라는 <웃음> 새로 생긴 데거든요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나나나나 아, <웃음> 바나나 야 n a Banana, 바바바 a 나바나바바바 n 나 바나나 나 e d 나 o 나 a Banana, 지 o t t i e b o t t i 아무도 t 어 우리 지 o 인플루언서를 와가 i 고 지금 매표 i 에는지 t i 어, 이렇게 10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가격이 응. 오 여러분 오, 생각보다 엄청 커요 여러분 와와와와와 솔직히 와, 와, 와. 솔직히 기대는 안했거든요 이렇게 별로 규모가 <웃음> <웃음>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어마어마한데? 너현니언 알아? <웃음> 알지. <웃음> 알지 알지 알지 <쟤> 제 이름 뭐야? <웃음> 아 우와 대체 <웃음> 이런 느낌 이 느낌 밥, 케빈, 스태 스튜어트, 스튜어트 <웃음> <웃음> 신기 반기야 이거 무슨 놀이동산 같은데? 어, 미니언즈가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어, 애기들 좋아겠다 어, 그게애기들좋아 어, 이렇게 하 나도 돼이거스케 음. <웃음> 어, 어, 우와! 우게임 어, 있어 게임! 우와 어. 어, 뭔지 모르겠지 <웃음> 내가 섞은 걸로 방귀총을 아 방귀총을 만드는구나? 아, 내즈가나 악취가 심하면서 화려하면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건다 왕내 나이 <웃음> 여기서? 이거 진짜 매니아들한테는 진짜 엄청 어. 헉! 어머 어 진짜? 와. 왜? 여기 안 해보는 거이와와와 3D야 3D 와와와와 와, 와. 3D. 와, 와, 와. 붙여봐 그 카메라로 특별전이라 그래가지고 기계 1거은 음마어마하네 아주 내가 좀 나온 것같아와와와와 와, 와, 와. 여기 애들 방이잖아 여기, 여기 자매방이야 자매방 자매야 <웃음> 야 아무것도 모르네? 새 자매가 자던 그 침대가 이렇게 대로 이렇게 어 위에도 이렇게 막행성이나 난리다니 우와 여기 질까 되게 예쁜데? 여기 사진도 되게 잘 나올 것 같아 알록달록하니 이제 다음 코너, 뭔지 모르겠지만, 체험형인가봐요. 그림 색칠하는 건가 봐. 시작. 오, 음. 어, 나이 부분 내가 색칠하는 거야? 음. 아, 이렇게 돌려서. 오, 감각. 나의 감각. 이야 주말에는 나는 완성되면, 오! 이게 이게 내게 됐어. 아주 구시다야. 오마마마마마. 오마마마. 여기 진짜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노아스. 오마. 여기 진짜 같아. 막 눈썹도 뒤집어지겠는데? 음. 이것도 뭐야? 이거 스키임 하는 건가봐요, 여러분. 아 외워서 밟는 거예요? 아. 어나 이런 거잘못 외웠는데, 큰일 났네. <웃음> 와 이것도 체험행이야? 와 물거리 진짜 많은데? 이거 뭐 하는 건가 봐? 춤추는 건가 봐? 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같이 들어가도 돼요? 네두 명이서 들어가세요 <웃음> 빈~~솔~~ <웃음> <웃음> 와와와와 와, 와. 여기지 여기지 포토존 여기지 설명이 되게 많아요 <웃음> 어 재밌다 저 놀이터는 놀이터야 어 이제 구즈샵이야야 전시는 또구즈샵 보러 오는 거 아니니? 전시보는 게 아니라 <웃음> 어, 뭐 오랜 것 같아 <웃음> 어 귀엽지 않니? 되게 어. 비싸다 19,000원이야 오붙잖아뭐 배지 이런거 컵받침 요 느낌 <웃음> 어? 이거 귀엽다 스마트톡아 뒤에? 4 0 0원 밖에 안해 이거는 어, 액자 이런 거 귀엽다 컨버스 액자 뭐와 에어팟 케이스야 응. 16,000원 와펜 이거 뭐, 먹어 뭐, 뭐, 메터코레야 메터코레 이 시국에? 어디야 여기는 어딘데 사람들이 이로 들어와? 뒷구녕인데? 앞구녕으로 들어와야 돼 뒷구녕으로 들어와 아까 그 거기야 입구 오 어, 입구 옆에가 아 이렇게 끝! 어. 끝이에요 이렇게 요렇게 봤어요 어때요? 네, 너무 재밌네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어린이들이 난리가 날것 같아요 입덕 하셨습니까? <람이> 입덕? 입덕 <람이> 집에 가서 봐야지 하는 마음은 들었어. <웃음> 네. 와. 네. 와. <웃음> 네,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안녕. <웃음> 네. 안녕했어요? <웃음>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깜빡깜빡. 깜빡깜빡돼요? 와와 <웃음> <웃음> 와. 와, 와. <웃음> <나> 눈동자 움직여줘. <웃음> 눈동자. 와우. 네. 와. 와.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있는데 일본 사람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사진을 아, <웃음> 찍자고. 꼬있다. 오 연예인이야. <목소리도> 멋지네요. 다누워스트이 정도 입다, 니 여러분. <웃음>